다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한 지점을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콘텐츠가 아닙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돈낸거보다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음식들의 중간값을 알려주는 남자 중간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간남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도미노 피자 블랙 타이거 시림프 사건과 BBQ 황금올리브 순살 사건 때문에 중간남이 나타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은 추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BBQ 사건을 겪으면서 아 다시는 이런 사건을 다루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번호랑 제 집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갑자기 전화와서 지금 집에 있냐? 할 말이 있으니 뭐 지금 만나러 가겠다 이렇거나 아니면 말도 없이 막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막 이러는데 가정집이잖아요 제가 만약 외출을 하고 있으면 은제 아내랑 태어난 지 3개월 된 깐난 아기만 단둘이 집에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또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 아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BBQ 영상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몇몇 분들이 뭐 돈을 받아서 내렸네 뭐어쨌네 하시는데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사도 갔던 거고요 그래서 BBQ 사건 이후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먹방 콘텐츠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도 없어요 그냥 음성 메모 클릭해서 보니까 진짜 음성 파일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아 솔직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들을까 말까 들을까 말까 그러다가 들었어요 아 이게 들어보니까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구독자분이 한 프랜차이즈에서 치킨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고추 향만 나고 안 매운 치킨이거든요 그런데 점주분이 임의로 레시피를 변경해서 고추 향도 나는데 엄청 매운 치킨을 만들어서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구독자분이 드시다가 배탈이 나셨대요 그래서 다음날 본사에 아 원래 이 치킨이 이렇게 매운 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본사에서 임의로 점주가 레시피를 변경해서 조리를 한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점주님이 안 매운 걸로 다시 튀겨주셨나요? 또는 뭐 환불을 해주시던가요? 그런 얘기는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건 환불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손님이 음식을 다 드시고 그날 저한테 전화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충분히 아침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손님이 네. 환불해 달라는 거는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런데요. 네. 일단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원래 그렇게 받는 게 맞는 건줄 알았잖아요. 근데 본사에, 본사 측에 문의해보니까, 본사 측에서 오늘, 원래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원래, 본사에서 원래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다 프랜차이즈니까. 아니, 아니. 프랜차이즈 그거를... 맞잖아요. 맞는데 네. 조리란 모든 부분은 의사에서 하라고 다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손님 음식을 드셨잖아요 안 드신 게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아유... 안 먹고는 어떻게 그게 매운 다긴지안 매운 닭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먹다가 드시다가, 먹으면... 네. 드시다가 도저히 매워서 못 먹겠다고 전화했으면 거기다 근데... 그... 아니 그... 그러니까 먹다가 뭔가 너무 맵고 못 먹겠어가지고 도 이상해서 그걸 어, 함부로 고 싶다 그럼 한번 받고 싶으시면 배달비랑 콜라랑 물값 다 빼시고 가게로 오세요. 한번 해드릴게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일단. 네, 쿠폰도 카세트 가져주셔야 되고요. 많이 받고 싶으시면 쿠폰부터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럼 박스 비하고 내가 다, 자재 비용 다 빼고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프랜차이즈인데 지점이 임의로 조리법을 바꾸면 문제가 있죠. 여기가 어떤 프랜차이즈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팔도 비빔면을 주문했는데 불닭볶음면을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독자분께 본사에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사에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환불을 받고 나서 그 점주님이 이 구독자분께 따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한통 때문에 중간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한번 받으셨다고요? 네네. 아, 어, 축하드리고요. 네. 아, 어, 저,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서. 저를 뜻한 4년 동안 장사하면서 손님 같은 분은 처음 봐요. 왜요? 왜요가 아니고요. 손님밖에 모르시니까. 본인밖에 모르시니까. 네? 손님밖에 모르시니까요. 네. 저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부사에 살아서. 그 담당한테 향료 막 막나를 막 했어요 해줄 거 있고 안 해줄 거 있다고 그거는 리더로 해줘가 될리는 아니라고 프랜차이즈 사인 사람들 다 약자예요 손님이 한마디 쩔쩔 매는 지금은 제가 약자인 거 같은데요? 아니요 손님이 강자시고 지금 갑질을 약간 하신 거예요 제가 갑질을 했다고요? 어느 부분에서 했죠? 환부을 받으시면 똑바로 받으셔야죠 대답이나 음료하고 다 빼고 받으셔야지 정확한 거죠 그 해서... 음료수가 음료수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매워서 먹었어요 <웃음> 됐어요? 음료수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콜라는 거 근데 손님또 한번 딴분 다른 가게한테 그런 적이 없고 제가 참여라면 제가 한번더 부탁할게요 손님 입맛에 안 맞고 음식에다안맞는고한벌 받고 있는 거는 입맛에 안 맞는 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 입맛에 안 맞는 게,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손님 그 보면 맵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운 거못 드시면 그거 드시면 안 되죠. 아, 순살 먹었을 땐 하나도 안 맵던데요? 지금 매운 거못 먹는 제가 먹어도 그냥 약간? 별로 안 괜찮던데.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하다 <웃음> 왜...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손님 매운 거못 먹어도 그걸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고 손님처럼 달력기 부신 분도 있다고 말해요. 아, 제가 별난 건가요? 예, 네, 아주 별나신 거 맞고요. 아, 네. 저희 가게에는 전화 앞으로 안 하시고 딴 데는 쉽게 드시면 되고요. 아, 네. 네. 네, 그러시면 제 부탁입니다. 다른 가게한테도 손에 입맛이 안막 불만이... 저한 번도 바, 그런 어불... 적이 없다니까요오버에한번 어. 그러셨네요. 그럼 다음에는 딴 데는 그러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사팀장님과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방금 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는데요. 어디예요? 가맹점이에요. 뭐 무슨 얘기 하시나요? 자기가 딱한 마디만 한다고. 잠시만요. 제가 별난 거라는데요? 네? 제가 별난 거래요. 뭐 그쪽 응. 한테 전화해서 뭐 쌍욕을 했다고 하는데 후, 원래 이래요? 가맹점은? 본사가 신경 안 쓰나요? 본사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사가 신경 쓰더라고 계속 관리하고 케어를 하는데도 최근에는뭐 그래서 본사의 갑질이나 그것 때문에 가맹 본부에서는 제가 가맹점에 명령시 명령에 대한 시을 못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저 보고 어, 뭐? 전화하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신 환불받아서 거예요? 축하 안 돼요. 아 축하 드립니다. 환불받으셨다면서요? 자기 가게에 다시는 전화 전화해서 주문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웃음>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가맹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제가 가맹점을 좀더 특별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도 어렵네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끊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크게 뭐라 하지 못한다고 하고 가맹점에서는 전부 제 탓하고 괜히 환불받았나 싶어요 괜히 저 때문에 본사 사람들 가맹점 담당자한테 쌍욕 먹고 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하신 거예요 저 사장님 진짜 이상하네요 그리고 따로 저렇게 전화까지 한건 완전 위협 아닌가요? 아 진짜 전화 통화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난게 아직도 진정이 안 되네요 혹시 이거 영상으로 올려도 될까요? 네네 물론이죠 당연히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못한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은 치킨 한 마리 잘못 받아가지고 다음날까지 전화 통화하고 후회하고 울고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다 마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을 올리면 해당 프랜차이즈랑 해당 지점에만 관심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부 비양심적인 프랜차이즈 점주 분들이 모두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하는 기간 동안 그 따따블치즈 핫도그 먹방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받은 따따블치즈 핫도그의 치즈들이 너무 적다는 댓글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직접 명랑 핫도그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DM까지 보내면서 아니 우리 지점에서는 이렇게 뿌려주는데 중간남님 먹방에는 너무 적게 뿌려준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아 프랜차이즈가 지점별로 양이 다른 경우가 꽤 있으니 이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죠 이게 왜 좋냐면 첫째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의 대략적인 양을 알게 되면 적게 주는 곳에서 속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둘째 아까 프랜차이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맹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하,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대략적인 양을 막 조사하면서 다니면은 제 핑계를 대면서 지점 관리를 좀더 빡빡하게 할수 있게 돼요 그리고 셋째 이렇게 해서 지점 관리가 잘 되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프랜차이즈는 더잘될 수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신뢰거든요 전바점이 없는 프랜차이즈일수록 장사가 잘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여도 지점별로 맛이 다르고 양이 너무 다르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소비자인 구독자분들도 좋고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관리가 용이해져서 좋고 점주 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높아지니 좋고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할 법한 소재라서 유튜버인 저한테도 좋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아내가 또다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도미노 피자 사건도 있었고 비비큐 뭐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하기 가장 적합한 유튜버는 홍사운드인 것 같다 그러니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지점은 밝히지 말 것. 이컨텐츠는 프랜차이즈의 평균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서 평균보다 적게 주던 지점들이 알아서 변화해가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한 지점을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을 비공개로 했었는데 명랑핫도그 이후로 잘한 지점은 공개해달라고 해서 교촌이랑 엽떡 영상에서는 잘한 지점을 공개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엽떡 본사가 정량보다 많이 줬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둘째 칭찬할 부분은 칭찬할 것 만약 프랜차이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또한 적극적으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자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잘되자고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벌하기 위해서 하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했더라도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교촌, 엽덕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도 생겼는데요 원래 평균치를 알려주는 컨텐츠였지 정량을 알려주는 컨텐츠는 아니었어서 교촌, 엽덕 영상에서 지점별 양만 알려드리고 본사에 따로 연락해서 정량을 확인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이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진짜 평균치만 알려드리고 뭐몇개 이상은 좋네요 몇개 이상은 뭐 보통이네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되도록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나 지점에도 정량을 물어보고 만약 답변을 해 주신다면 그 내용도 영상에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남은 시즌제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프랜차이즈의 평균 양을 알려주는 것이었지만 추후에는 위에서 봤던 진상점주와 고객 또는 진상 고객과 점주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남이 나타나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결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줄이고 줄이다 보니 저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 여기서 더 줄일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평균 양이 궁금한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댓글, 인스타 DM, 이메일 등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게 주는 지점이 있다면 여건이 될 경우 저도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낸 것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모든 양심적인 점주분들이 더잘 되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